방금 전에 어떤 야당 의원님이 검사장님들을 두고 부끄럽다 자괴감이 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자괴감이 들어요 부끄럽고 저는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야될 검사는 누구냐 징계시소청구소송의 판결대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잘못했다 절차를 위배하고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 세 가지 중에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던 부분 그리고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습니다.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심재철 지금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부터 반대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. 맞죠? 네. 그렇습니다. 두 번째로 채널A 사건 관련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채찍근이 관련돼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자체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정했고 그런데 대검 부장회의 와 의사와 달리 수사자문단이 소집된다든지 해서 굉장히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수원고검장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? 예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검찰권이 사유화된다든지 또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을 왜곡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어떤 야당 의원님이 검사장님들을 두고 부끄럽다, 자괴감이 든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부끄럽고 자괴감이 드는 검찰은 누구냐? 이 징계 결정문에 징계 청구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대로라면 자괴감이 들고 부끄러워야될 검사는 누구냐? 윤석열 전 총장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서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정부가 부당하게 막으려고 했었다. 등등등의 이유를 대고 정계에 입문했습니다.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판결은 그게 아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오히려 잘못했다. 절차를 위배하고 권한을 남용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서울고검장님 보고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친정부검사다. 정권에 아부한다. 그렇게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 판결문은 그렇지 않다. 오히려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서울고검장님 예. 검찰이 특히 검찰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 측권을 지킨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위해서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배포하고 하는 것 해서 되는 일입니까 안되는 일입니까? 검찰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사용돼서 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돼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맞죠? 네 그렇습니다.